<웃음> 와이쁘봐 야, 너 이쁜데? <웃음> 사진 너무 사진 한 장. 어. <웃음> 사진 찍어 줘? 아, 굉장히 크네. <웃음> 어 너무 이쁜데? 와. 하나, 둘, 셋. 저 이번에 멜로디 같은 이일이네쁘다 와, 이뻐. 아, 있겠지 <몬> <몬> <몬> 여기 있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이분이 뭐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있어 휘짜낭시아 깡통 깡통. 깡통. 깡통. 깡통. 깡통. 깡통. 깡통. 깡통.